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수정입니다 오늘 처음 챔피언에 나오게 됐는데 매우 떨려요 저희 이제 데뷔한지 딱 일주일 됐어요 쇼케이스를 저번주 수요일날 했거든요 달라진 점이요? 일단 팬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무대를 하면 항상 응원을 와주세요 그래서 진짜 항상 감사드리고 뭔가 쇼케이스때 딱 팬분들 봤을 때 뭔가 아 데뷔했구나 실감났었어요 저 러블리즈에서 보컬과 꽃을 맡고 있습니다 러블리즈의 꽃입니다 제가 웃을 때 꽃처럼 활짝 피듯이 예쁘다고 해주셔서 꽃을 맡게 되었어요 그냥 <웃음> 꽃 중에 제일 활짝 피는 게 예쁜 꽃이 알지 활짝 피면 예쁜 꽃 무슨 꽃이지? 제일 활짝 피는, 꽃. 활짝 피는. 꽃. 해바라기, <웃음> 해바라기로 갈까요? 조심히. 해바라기. <웃음>